아, 비슷한 상황일 때 나를 힘들게 할것 같은 일이 발생될 거라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포기해 버립니다 30대 연애 야, 예전같이 않게 빨리 포기해 버려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애인데 포기가 빨라진다 이건 나를 방어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20대 때는 야저하늘에 어떤 별도 따다 주겠다 달도 따다 줄 것처럼 득달 같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헌신으로 열심히 그냥 구애 활동을 펼치는데 자 30대가 되면 포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이건 연애 자체에 대한 포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포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연애생활이나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인지행동을 할때 모든 걸 경험에 기반을 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연애 같은 경우에도 자 20대 때는 내가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 기준을 뒤로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20대 때 열심히 내가 맞추고 열심히 뭔가 했어도 안될 것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나를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30대 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의 작은 말투 작은 행동 자체가 나한테는 나비효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작은 행동이나 말투 하나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더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힘들어질 것 같다는 게 어려운 부탁에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비슷한 경험을 20대 때 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외모가 예쁘고 정말 외적인 어떤 조건이 괜찮다 싶으면 엄청나게 내가 구애를 하고 어필을 하고 맞기로 했는데 30대 때는 아무리 멋지고 뭐 예쁜 외모를 가졌어도 딱한 기준이 나한테 맞아버리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이기적인 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그냥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예측을 한다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데 연애 같은 경우엔 내 경험에 의해서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짐작으로 빠른 포기를 하게 되죠. 좋은 일을 예상하기보다는 나쁜 일로 이어질 것 같은 그 기운이 들기 때문에 빠른 포기가 되죠. 근데 이게 빠른 포기하고 쉬운 포기는 다릅니다.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내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연락 문제로 엄청나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경험이 있어요 상대방이 맨날 1시간 늦고 2시간 3시간 아무리 연인 사이여도 매일 만날 때마다 2, 3시간씩 늦는 그 경험이 질려버렸었기 때문에 지금 30대에 만나는 이 사람이 조금 늦어요 늦는 감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럼 예전 기억이 계속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지 이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은연중에 고민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때 약속을 안 지키고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지금 사람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게 돼이 사람이 같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인 거죠 내가 세운 그 시간 그리고 연락 잘하는 거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달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이 차이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은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시간관리가 중요한데 내 기준을 누구려뜨려서까지그 사람한테 맞추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크게 양분돼요. 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사람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동하던지 반대는 어떤 상황이 작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앞으로의 일이 뻔히 예측이 된다 무릎속이 힘들 것 같다 하면 마음을 금방 접게 되는 거죠 자내 기준을 완화시켜서 예전 연애 경험처럼 좀 누그러뜨려 가지고 연애를 시작해 본다든가 그게 아니면 나한테 정말 100%는 아니어도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보는 거 내가 선택해야 될 겁니다.